씹어먹어 줄게요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닉네임이 랜선 집사님 아, 네. 네 오늘 혹시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들어오셨을까요? 어.. 남자.. 만나러 갔는데 열심히 씹어보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다풀릴거예요 평소에 커넥팅 자주 들어오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오늘 처음이시고 하니까 제가 7분 동안 한번 연장해드릴게요 연장 치료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꽁탱이님 생각 좀뺄겸 귀청소 해드릴게요 귀를 깨끗하게 하면 잠이 잘오실거예요 그리고 원래 엄마가 기빠줄때잠 오는거 알죠? 귀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비대에 강아지 사진 올라온거 보셨어요? 하는 게좀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막상 해 열하신 거. 이 분야는 제가 전문이죠 제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래서 약속이자 취소돼가지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커넥 팀에 보이스를 뭐 만들어가지고 MBTI 얘기하면서 놀았거든요. 제가 또 MBTI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비라서 그런지 제이 분들은 이번에는 에너지 클렌징 해드릴게요 피곤한 느낌을 가져오고 가져오고 피곤한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마카로니 혹시 밸런스 게임 좋아하세요? 네그 보이스룸에 밸런스 게임 방 있거든요 제가 어제 거기 내일 8시에 오픈 예정이니까 마카롱님도 남 리액션 해주지 말고 거기 가서 마음 비우고 한번 놀아봐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마음치료사라서 사람들이 고민 들어주고 치료해주지만 셨나요? 세 분을 한번 치료해봤는데 제 치료법이 너무 최신식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우시다고요. 최신 방법이라서 그런 거니까 언젠간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커넥팅에는 다양한 분야의 마음 상담사 분들이 계시니까 고민이 많거나 심심하시거나 지루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커넥팅 방문해주시고요.